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레닌의 체인스맨 11화를 리뷰해볼게요.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예예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미래의 악마는 아키에게 미래 최고를 외치라고 하지만. 미래의 악마는 아키의 미래를 보고 계약 내용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뱃속에 머리를 넣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왜 느끼고 있어 미래의 악마는 아키의 오른쪽 눈에 살게 해준다면 힘을 준다고 합니다 미래의 악마는 아키가 어떻게 죽는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키는 닥치고 얼른 눈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덴지와 파워는 지도자에게 뚜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덴지와 파워에게 내일 사과 전원이 출동해서 히메노를 죽인 사브라이소드와 사와토리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사과는 끝장나고 젠지와 파워도 처분을 받으면 진심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지도자는 마키마를 만났습니다. 지도자는 덴지와 파워가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라나라라 지도자는 마키마에게 특기과 사건에 대해 물어봅니다. 지도자는 마키마를 인간편에 붙어있는 동안에만 못본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소드의땅은 데빌 헌터들을 못살하기 위해 비밀병기를 준비했습니다. 1이때등은했던 좀비군단입니다. 사이 아키는 지도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크로세는 아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몇백만 명의 인간들을 죽인 총양마를 이길 수 있냐고 시기를 걸지만 크로세는 아키에게 콜라를 주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특위과들을 빌딩에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집에는 경찰과 테마과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책이적관은 대부분 인간이 아닌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상어의 마을벽 안쪽이나 지면 어떤 곳에서도 헤엄칠 수가 있고 짧은 시간동안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 폭력의 <목소리> 마인 원래 마인이 되면 악마 때보단 약해지지만 녀석은 마인 상태로도 강해서 독이 나오는 가면을 씌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을 벗기면 안 된다. 니가도가 <목소리> 악마가 범위의 악마 평소에는 인간 형태를 띠고 사람에게는 우호적이지만 짜증이 나면 사람을 죽인다. 마지막은 천사의 악마 인간에게는 적이는 없지만 건드리면 수명을 빨아들인다. y 아, 기는 사와타리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가는 r 잡몹들이 나와 아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는 잡몹들 사워타리는 배만테 배터내라고 아, 하는데. 유레, <놀라> 아이 <놀라> <놀라> <놀라> 마키의 움직임이 좋아진 이유는 미래의 악마의 힘을 이용해 몇초 앞에 미래를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고스트에게 미닌 아키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키는 고스트에게 모기줄을 죽기 전에 발버둥 치는 것으로 체인스맨 12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